이게 무엇이던가? 감사하네, 아주 그냥... 그러면.. 이걸로 일단 우리 라미.. 그거 양반 신분부터 좀 사줍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라미가.. 꼭. 일단 양반 신분 증이 있어야지 또... 아유.. 그렇지 않겠는가.. 아이템 던지는 게.. 무슨 키더라? 큐, 큐, 오케이. 오. 오리 우리들 라디오님께서 라디오 전화님께서 친히 거어 주셨어. 오. 그래서 우리는 바지 사장이신 라디오님을 섬기면서. <웃음> 아 <웃음> 바지 <있지> 사장이야? <웃음> 바지 사장이시래. 일단 양반. 오. 기인것 같은데, 저기인가?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라디오 전화님 여기 계신다. 어디? 여기. 어디 갔어? 이쪽이었죠. 이쪽. 아하. 이분한테 가서 부탁하면은 아마 국민으로 맞아주실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컨텐츠가 응. 다 떨어졌어. <웃음> 음. 이제 아마 컨텐츠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일단 포켓몬을 나는 좀 잡아봐야겠다.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음, 나도 아직 포켓몬 배틀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나가 음. 그럼 나는 포켓몬을 잡아오겠어 오케이 30칸짜리 땅문서를 샀다 <놀람> 어디 쓸지도 좀 생각해서 그 포켓몬을 팔그암흑 암흑의 상점을 좀 위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요 상점 뒤쪽으로 공간을 한번 잡아볼까? 요 어디? 요 어디? 요 어디? 후. 가자! 형. 오케이 땅 샀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일단 좀 알아봅시다 뭐야? 저기 뭐야? 아저희가 저기까지가 지금 우리 땅이라는 건가? 아재미님이 음. 아, 공룡 치료기 다 막아놓고 흙을 내놓으라고 흙 내놔야 저 치료기 열어준다 그러는데 어떡해? 그 상점 뒤쪽에 돌로 엄청나게 막혀있을거야 거기가 우리땅이야 참고로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웃음> 저기 우리땅이야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짱널봐짱널봐 그러면은 내가 포켓몬을 잡아올게 얍 짜잔~~ 나올까? 아! <웃음> 두더지 나왔다 <웃음> 경험치죠 이젠 <이제? 웃음> 어... 나도 럭키 상자 좀 까봐야겠다 10개 정도면 충분하겠지? 응. 음. 우후. 자기야 응 음. 나 록볼 갔는데 번지코가 나왔거든? 사람들이 잡아요 음. 잡아요 해서 잡으려고 볼을 딱 던지는 순간 <웃음> 생겼어 진짜로? 들어오니까 번지코는 없어 어떻게 <웃음> 어? 네오라이트 나왔는데 얘 잡을까? 음. 40레벨 네오라이트? 응, 음, 되게 잡을까? 관상어 같이 생겼어 짜잔 아 귀엽다 어 요거 그치? 하루님한테 팔아봐 아 그럴까? 왜냐면은 하루님 캐릭터 혹시 본적 있어? 어 파란색이 약간 요 느낌 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재민님이 다시 점거하셨대 거기 재민님이랑알자님이랑 둘이 팀매져가지고 점거했다는데? 오! 와와와 레쿠자, 레쿠자 레쿠자 레쿠자! 어? 나 픽블 50개 있어 마스터볼 이런 걸 사와야 되나? 마스터볼 짱비싸던데 그니까 짱 비싸던데? 애가 안 잡혀 야 어디가! 날아갔어 지금 야 내코자 내려와 내코자 어디가 이 상태로 오면 말해줘 왔어? 어나 지금 볼 사러 왔어 아직이야? 내 뒤에 누구 사람 있길래 아 진짜? 나 응. 아닌데? 안돼 안돼 내거야 자꾸 우리꺼 노리거든? 다크볼어우리거다 누구? 이분 이분이 유, 누군데? 두호님? 두호님? 본님 이분 던져. 우리 거예요. 오우. 어? 몬스터 받았어. 열다 쓸 오. 오. 아! 어 보여 주나? 보여 주나? 보여 아디? 나 도망가. 도망가. 다시? 다시 다시. 마지막 기회 우리 켄타우루스! 켄타우루스! 하차. 하고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가자! 제발 보여주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안 돼! 아, 이건 내 포켓몬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내 포켓몬이 아닌 것 같다! 에라이 하이퍼볼이라도 쓴다! 아이 짜증이 나는구만! 아이 짜증이! 어, 아, 딜리가없구만딜리가없구만 <웃음> 나간다, 와, 아 네, 아홉 번을 실패하였다. 오, 선장님이 <웃음> 잡으셨어. 그. 오, 그. 축하드려요. 그. 와, 뭔진 잘 모르겠다. 일단 나도 한번 이거 럭키블럭 까볼게. 비조도 어. 럭키블럭에서 까내랑 구별해야 되는 거 알지? 응응. 음, 음. 어 잡았다. 얘또 뭐하는지. 자기가 잡았어. 어. 얘얘 예, 예, 얘네 때려 잡아야 돼. 어 잡아? 어. 잡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캐. 오. 기본 포켓몬은 안 움직아나? 짜잔. 예. 케오 키스. 얘 좋아요? 얘 전설이야. 오얘 완전 좋은 거야 얘. 그래? 오얘 완전 좋아. 얘꼭 잡아야 돼. 어떡해어그리 우리 그 포켓몬 어디 갔어? 대우키스? 응. 없어? 없어. 응? 공... 공지가 있대 오늘은. 아니 잠깐만 이건 뭐죠? 뭐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웃음> 아버님 제가 지었습니다 선수 제 솜씨입니다. 거. 처음 보여? 이건 무슨? 내가 오늘 결혼을 하려고 여기 왔는데 그무엇이여 남편 될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물게 돼 가지고 잠깐만 이게 자네와 연관된 일 나락골 잘 돌아가는구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왕과 왕끼리의 결혼이 일어나서. 이게 왕길이 결혼을 하면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왕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비님이 왕을 포기하셔서 다음 주에 붉은국가 경매에 들어가게 될 거군.